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와와 멋지다 멋지다 오 멋지다 오오 이런 날와 끝다 끝다 와 여기도 올라왔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와여기으려고합다먹으려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봐와와 완전 대박 어, 와, <웃음> 와 여기도 한 마리 저기도 한 마리 막올로 옵니다 역시 사랑을 나누면 하늘에서 많은 것을 줘요 됐습니다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됐어. 아유 o apa lagi? Beliau nggak m a 다 bilang. Eh, oh, anjir, seru! Masih ada, ada! Ada, ada! Ada, ada! a d 잡았다 오, 왔다 오, 동마리 걸었다가 완전 동심, 동심 자, 봅시다 잡았습니다 걸었어요, 걸었어 와 엄청 큰나무 인가봐요 오오 대박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와와 사이즈, 사이즈 괜찮다 와 좋다 사이즈 괜찮아 예. 와 쑥쑥 하고 좋습니다 자 에이. 왔구나 <웃음> 좋습니다. 아, 기다림. 참 많이 왔어. 진짜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먹어 먹고, 먹고 먹고. 자, 물에는 좀 얇게 쓰시네. 자 다음 순서는 뭡니까? 예, 다음, 순서는 썰어가지고 다음 순서는 싱싱하게 썰어 가지고 다음 순서는 자해드리 현장 해돌이네 이거 아, 현장에 이렇게 해서 막 돌립니다. 빼야 에, 이거 뭐횟집에서나볼수 있는 큰장면인데 이거 현장에 이런 걸 갖고 다니세요? 이거 뭐 철저한 준비 정신 배워야 됩니다. 먼저 순서가, 순서가 해를 넣고, 넣고 해를 이제 어느정도 어. 양념을 좀 양념을 해야되나요? 양념 조금 되게 자, 자,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해를 또 만드시네요 고추장을 여러 네. 게 어느 정도 초고추장에서 초고추장. 다 먼저 하고 초고추장이 맛있는 초고추장이라 해야 될건데요? 네게 히읗사에서 나온 거입요 히읗사 헤헤 해뭐 어따고 저따고 하는다. 뭐그 회사에서. 음. 자요렇게 먼저 고 꽃장으로 응. 하고 응. 다음에 자, 비법 또 비법 들어갑니까 비법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고 이것도 늘 보듬 뭘 무슨 데, 데 예, 네, 무슨 뭐뭐뭐 네. 뭐. 뭐, 뭐, 뭐 만든 뱀니다 네. 회사 광고할 뭐저 음료수 광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들어가죠. 배가 배를 굳고 이게 이게 비법이네. 이게 비법입니다. 야, 요거 요거. 요거. 자, 네. 집에서요. 예, 장만해온.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야채. 야채. 커전 야채를 야채. 또 넣고. 자, 됐습니다. 어, 시계가 검시계네. 아, 시계 도뭐지 야채를 듬뿍 넣고, 다음에는, 비비고, 비벼줍니다. 초장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비비면서 이제 초장을. 간을 맞춰야 되네. 간을 맞춰야 되네. 아 옆에서.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침이 골닥골딱 넘어갑니다. 옆에서 보니까.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얼음, 준비해놓은 네. 얼음.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네. 네. 얼음을 넣습니다. 오. 넣고, 봄까지는. 네. 자, 오늘 여기, 빵성미. 자, 강파지에서 또 물의 국수를 만들어 봅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또 만들어 봅니다 자주 먹는거지만 오늘 또또 새롭게 맛있어 보이네 이 드네, 한참 더 내야 돼 한참 더 내야 된다니까 단어도 못 알겠다 빨갛습니다 색깔이 빨갛이 좋습니다 색깔이 좀좀 상부야 낚시 가자 시지가 합니다 만드는 사람이 이제 맛을 간을 보고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메 자, 참 맛있게. 자, 말았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까요? 아, 음. 맛이 어떻습니까? 이야, 자기가 만든 거라고 최고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야? 맛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따봉! 죽입니다. <웃음> 죽입니다. 아,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먹고. 아아다 음, 왔다. 지금. 여름 낚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 힘들어도 계속 합니다. 즐거워서 합니다. 자, 단속 안해요 자, 진짜 안좋 와, 세요단어 보죠. 많이 얼마나 뜨거운지. 순식간에 눈어보주 자, 드셔보세요. 역신의 얼음에 위 한시에 자, 다시 taman은... 아, 세가 만드는 거. 는 날씨 어떨까요? 앉 될까나 대보실래요 자, <놀람이> 날씨가 좋습니다. 자. 응응이거 따끈데가아이 따끈하게 와양념메콤한거이뭐 이게 제대로아좀 많이보니 또 갈기 막다미다 이제자사다이제일먹이 먹지뭐더라겐데더 있어국수 더 있어 <또다르게 웃음> 음? 해가 없다고잡아해라가 m o m 잡았잖아 h e y didn't move o 그 the s 니 n Good 다 o b my step. I 다 o n 다 k 다 o w I 니다 한오오 와, 뭐지, 거다뭐아뭐다와지 뭐지, 뭐지, 다지 뭐지, 뭐지, 다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지지 뭐지, 뭐지, 다지 뭐지, 지지 끝네줍니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와 갈수록 커집니다. 거기가. 네. <웃음>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올려야 되억수억큰로봐가 봐. 어,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올려주세요. 어, 크다, 크다. 오, <웃음> 와, 어마어마하다, 이거.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 뭐 대가지 마라와끝내진다오여어 여기. 이오이오이오이오오오이이이 좋아가지고. 걸어게요 걸어갑시다. 에이 아. 에이 와. 축하합니다. 오 거기 밟고 오세요. 아, 거기 크다. 오늘의 조가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다 아, 거기 크다. 많다. 봅시다 오늘의 조가가 봐야 아우 저쪽으로 가야 저쪽으로 될것 같아요.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좀더가라 어. 네.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啊 u 酒